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 캠핑 가는데 제가 따라갑니다 친구이자 대표님이 차박 텐트를 런칭하고 나서 펀딩을 시작했는데 그게 1억이나 펀딩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 촬영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낑겼습니다 <웃음> 캠핑용품도 정말 많은데 되게 감성적이고 진짜 이뻐요 그 캠핑용품들이 저처럼 사진 찍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감성 캠핑용품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리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브이로그하고 캠핑용품 리뷰 한번 해볼게요 출발 중랑숲캠핑장. 지금 여기는 구리를 지나서 마무. 여기는데요 중랑캠핑소 도착. 와 잘해놨네. 이쁘다. 응, 아 근데 여기 사는 사람도 여기 얼마나 힘겠다이거 아, 화장실이구나. 어, 화장실도 이쁘네. 몇인인가요 9-2 9 브러쉬. 러면바러여기러여기러쉬 브러쉬. 안녕 안녕. 러쉬브러요 승아 쉬 브러쉬. 브러쉬. 브러쉬. 브러쉬. 브러 어. 여기 이렇게. 됐어? 지금 저는 중랑 캠핑숲에 도착했습니다. 어, 여기는 진짜 상당히 넓네요. 그리고 도심 속에 있어서 경기도민이나 서울 사는 분들한테 위치적으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내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? 그리고 지금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는 없어요. 음, 핸드폰 떨어뜨렸어 핸드폰 도 핸드폰 떨어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진짜 예뻐요 돌화장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, 집 엄청 많다 도와드릴게요 비우는 거구나. 이렇게 아, 아. 응. 설치를 하려면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더라고. 열어줍니다. 그고 응? 여기서 크게 설치해놓은 이 땅콩 스토퍼. 은지 씨 보조 네? 배터리 좀요. 아네네 네. 오. <웃음> 와 신기해. 되네? 응. 음. 아 되긴 되겠지. <웃음> 뭐, 이거 이거 아빠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고무? <웃음>